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는 정말 꼭 가봐야 한다는 곳만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출이 멋진 곳하고 야경이 멋진 곳까지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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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벚꽃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 진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진해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군항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곳, 여자천입니다. 진해 여자천은 드라마 로망스를 촬영했던 곳이기도 해가지고 로망스 다리가 있기도 한데요. 여자천을 따라서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사실 원래 여자천 아래쪽으로도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자천 아래쪽으로는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천을 따라서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서 산책하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자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로망스 다리인데요. 로망스 다리가 예쁘긴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항상 많은데요. 여자천 곳곳에 있는 다리에서 보는 풍경도 이쁘니까요 중간중간에 있는 다리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진해에서 또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 경화역인데요 진해 여자천에서 경화역까지는 차로 10분이차 걸리지 않는 곳이니까 진해에 가신다면 경화역에도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진해 여자천하고 경화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여름여행지는 인제 백담계곡입니다 인제 백담계곡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 요금은 없습니다. 저는 여름 계곡 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 백담계곡인데요. 깨끗한 계곡물에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백담계곡이 좋은 게 백담계곡은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이거든요. 게다가 백담계곡 위쪽으로는 물놀이를 할수 없는 곳이라서 백담계곡은 깨끗한 국립공원 계곡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어른들을 위한 수심을 깊은 곳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수심이 낮은 곳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가기에도 좋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간단한 튜브로 물놀이를 할수있고요 다리 아래에 그늘이 있어서 이곳에 돗자리 펴고 시원하게 발댄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은 다이빙을 즐길만한 수심이라서 조금 더 스릴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이빙을 하셔도 좋고요 수심이 워낙 깊다보니까 스킨스쿠버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쪽에서 스노클링하고 있었는데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저 깊은 수심에서 정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일치기로 다녀왔었는데요 바로 앞에는 캠핑장도 있어서 캠핑을 하면서 백단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여름에 잊지 못할 깨끗한 물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제 백단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가을 여행지는 국립수목원입니다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울읍 광릉수목로 4일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천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요금이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게 편한데요. 차량은 국립수목원 인터넷 예약 시스템에서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셔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목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그만큼 언제 가도 좋지만 이런 수목원은 가을이 제격이지 않을까 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름에는 덥고요.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멋진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상당히 넓어가지고 곳곳에 즐길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불리우는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가을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전나무숲 산책하는 기분이 정말 좋으니까요 국립수목원에 가신다면 전나무숲은 꼭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신다면 단풍 구경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단풍나무길이 있어서 이곳에서 단풍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국립수목원이 전에는 광릉수목원이라고 불렸었기 때문에 광릉수목원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곳은 무장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휠체어로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과 같이 오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가을에 환상적인 단풍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을 찾으신다면 국립수목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겨울 여행지는 묵호 농골담길입니다 묵호 농골담길은 강원도 동해시 농골 1길 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요금은 없습니다 농골담길은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마을인데요. 전국 어느 벽화마을을 다녀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할 정말 멋진 곳입니다. 특히나 겨울에 눈이 내리면 더더욱 감성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라서 눈이 오면 항상 생각나는 곳입니다. 묵호 무코 농골담길은 묵호항하고 묵호등대 그리고 새로 생긴 도제비골 등등 해가지고 같이 즐길만한 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묵호 농골담길의 백미는 바람의 언덕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동해의 풍경이 정말 절경입니다 눈이 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눈물 단길이지만 아무래도 언덕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셔야 합니다 예쁜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진 찍는 재미도 좋고요 바람의 언덕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묵호등대가 나오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묵호등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곳에서 보는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동해의 바다를 보면서 서정적인 풍경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묵호, 농골담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일출 여행지는 거제,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 변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류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 입장료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고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어, 거지의 자그마한 해수욕장인데 이름답게 모래사장 대신에 몽돌 해변입니다 저는 몽돌 해변에 가면 바닷물에 몽돌이 쓸리면서 들리는 특유의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일출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저도 거제도 여행을 갔을 때꼭 일출을 보고 싶어서 왔었는데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학동몽돌 해수욕장은 하이 날아오르는 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지형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수 있습니다. 학동흑진줄몽돌해변에서 차로 15분 정도만 가면 천연기념물 제233호인 동백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백림을 따라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해군강이 내려다보이는 우재봉이라는 곳까지 갈수 있는데요 우재봉에서 보는 일출도 장관이라고 하는데 우재봉에서는 날이 흐려서 저는 일출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제도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싶으시다면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여행지는 부산 동백섬입니다 부산 동백섬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71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사실 동백섬의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기보다는 동백섬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야경이 정말 명품입니다 부산 바닷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해운대잖아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해서 저도 참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어, 해운대는 해운대에서 보는 것보다 동백섬에서 보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먼저 부산 동백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부산의 야경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에서 바로 너베이 101로 연결이 됩니다 더베이 101의 야경을 보러 부산 해운대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빵인의 구독자님들께 또 멋진 야경을 볼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베이 101 야경이야 워낙에 유명하니까 꼭 보시고요 동백섬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동백섬은 부산 해운대구 주민분들이 산책을 하는 코스라서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특별한 야경 포인트가 나오는데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 앞에 등대가 하나 있고요 이곳에서 저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하고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의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해운대 석각이 있기도 한데요 해운대라는 이름이 신라말 고려초의 학자인 최치원이 이곳에 방문해 가지고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최치원의 자를 따서 해운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동백섬 위쪽에 가면 그래서 최치원 동상이 있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해운대 바닷가 쪽을 따라서 산책로가 있는데 이곳에서 웨스틴 조선 호텔 쪽으로 가면서 보는 해운대 야경이 정말 멋집니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부산 최고의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시면 되고요 부산의 멋진 야경 포인트는 다음번에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멋진 야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부산 동백섬에서 야경을 꼭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여행지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 멋진 추천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다녀와서 정성스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